여우의 혼이 담긴 부적, 호령부를 이용한 화려한 도술과 요우들을부려 적을 압도하는 매구 손끝을 따라 흩날리는 기운은 어떨 땐 예쁜 꽃 같기도 매혹적인 아홉 개의 꼬리 같기도 합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최초의 쌍두기 캐릭터 신규 클래스 비리보기, 매구편입니다 영무감은 전방에 영부를 날려 폭발시켜 공격합니다 기술 사용 중 전방 가드가 적용되며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넉백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에는 대상을 띄웁니다 령부리는 축지로 상대에게 접근해 일정 시간 후 폭발하는 명부를 붙이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 시 기절시키고 3초 후 피해를 입힙니다 기술 사용 중에는 슈퍼아머가 적용됩니다. 기술 사용 후한번더 명부 리 기술을 사용시 공격하기 전 위치로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술 파노름은 두력을 집중해 적에게 기운을 날리는 기술입니다. 정신력 사용시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요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주술 요아라는 주력을 해방하여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하모가 적용되며 마지막 타격수목시 넉다운시키고 공격한 자리에 요화를 남겨 적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심화기술 흐름 축지 적용시 축지로 상대에게 접근하여 주력을 해방해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명부고는 주력으로 상대를 결박하여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하머가 적용되며 타격 성공 시 넉다운시키고 공격한 자리에 결박 지역을 남겨 적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주랭랑은 빠르게 회피하며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이동 중에는 무적 효과가 적용되고 공격 시에는 슈퍼하머가 적용됩니다. 또한 타격 성공 시 대상을 기절시킵니다. 명부 건은 명부를 날린 후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이동 중 무적 효과가 적용되며 공격과 착지 시에는 슈퍼하머가 적용됩니다. 또한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다운드 시킵니다. 멸성은 주력이 남긴 빈역 칼로 배기 공격을 합니다. 타격 성공 시 대상은 경직됩니다. 명부출은 빠르게 이동하며 명부를 날려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주술 기술 사용 중 슈퍼하머가 적용되며 타격시 경지, 마지막 타격 수능시 대상을 기절시킵니다. 주술 호염창판은 명부를 불태워 자연을 조종해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타격시 대상을 띄웁니다. 주력 강화는 수련한 주력을 모아 자신을 강화합니다 기술 사용시 일정시간동안 생명력을 회복,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해피기술 재사용시간을 감소시킵니다 매군은 여우구슬의 전기를 흡수해서 적은 약하게 하고 자신은 강화합니다 강화된 매군은 기술 사용시 일정시간동안 요우상태가 되어 특수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구에 피어오르는 부적의 힘 검사막 모바일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매구편이었습니다